야! 미안하다고 야! 남자라면 선발 피스인데, 씨! 남자라면 선발 피스! 야! 야! 사람이다. 헬로? 헬로? 정보소, 형띠! 헤이, 헤이, 헤이! 형띠, 형띠! 형띠, 정보소, 정보소! 형띠, 헬로, 티부동, 티부동! 아너 거기 가졌다나 이제 어? <웃음> 헬로 어? 안 죽네? 뭐야 뭐나뭐 뭐 들고 있어 지금 나뭐 들고 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나총 총 들고 있는 자세인데? 헤이 투명총 오케이? 나 쏜다! 쏜다! 아하 <웃음> 빵, 빵. 아하 아닌데? 이하구보하 아닌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요너잡으러 Hey, hey! Hello! 히 a n you, can y what? What? 아, <목소리> <웃음> <웃음> 냅다, <웃음> 아하하, 너, 너 기절인겨? 너 그냥 째는겨? 아하하하! 너는 그냥 가는겨? 아하하하하! 에이, 너딱 죽었죠? 뭔또 비절이니? 또 뭐야? 또 어, 뭐야? 뿅! 뿅! 아하! 짝 아하! <웃음> 타 죽어라! 아! 타 죽어라! 하하하! <웃음> 찬나이 YEAH!